달성 사거리로 오신 분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구독 한번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. 공유는 선택입니다. 모두가 무료입니다.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.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옥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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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. 이쁜 화... 이쪽이 이쁜 꽃들이 있습니다. 이게 나무도 있습니다. 마당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. 앞쪽을 보겠습니다. 이 도로는 포항에서 기계 가는 도로입니다. 지금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하우스가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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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농취증의 발급이 되지 않아 등기 이전이 안됩니다.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건축면적은 115제곱미터 35평입니다. 주용도는 주택입니다.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. 지붕은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은 두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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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. 경주시 강동면 당골이라 화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주말농장과 전원주택은 같이 있습니다. 매매금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. 이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 1 0 2 4 8 7 0 0 1 5 등록번호 4202-1236 주소 경북방시남구대의로95에서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